어, 여기서 찍어야지. 여기서 모나미, 모나미 펜 들고. 어, 뭐해? 어, 도시락 안에 테리가 들어갔다. 야, 거기 다서면안 돼? 아, 설정하는 거야? 어, 알았어. 하나, 둘, 셋, 짱 됐어? 앞으로도 방글랭글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거 뭐 어떻게 거었안 먼저 얘가.. 내 찾았다 이런거 만화라고 해 만화 아, 그림 아, 알아? 그림이랑.. 그리랑랑 어. 근데 이거 마리아 친구들이 이거 좋아하는거 알? 우리나라 마리아 친구들 어른거 같은데? 우리나라 있지 근데 마리아 친구들 어디가 여기 안에 있나봐 어려을 때로 우리 실제로 만나보고 싶어 실제로 만나보고 싶어? 응 그럼 하면 하돼로 1주일 만나봐 2주일 그분들이 테리를 만나 주실까? 소소한 랍랍 모니야옹 거짓냐모니야 <웃음> 어후... 눈이 왜 이렇게 꺼졌어? 엄마 기 예쁘다 이거 타고 어? 버스타 소이 어때요? 너무 응, 재밌어 엄마 다음에도 이거 타고 가면 안 해? 여기가 <목소리가> 어, 아닌거 같 어? 여기도 징그란거 응. 있지? 배치야 <목소리가> 배치 <여기도>. 아 배치구나 <목소리가> 가슴에 달아야돼? 엄마 달고 다니까이것때야달아야 달아? 여기 <목소리도> 여기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어 알았어 이것도 한 보자 음.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가 <봐라> 어, 어, 어, 어, 어, 네. 이거 직접 말한 거야? 공부도 네. 잘하고 도 잘하세요. <웃음> 밥도잘 먹고 끼도게요 엄마 <봐바> 사랑해 이렇게, 이렇게 말했어? 진짜로? 이렇게 <봐라> 해있어나 해리 보고. 응. 헤리한테. 응. 헤리야. 기다기다. 기다다기다다 애들 준비가 안 됐나봐. 해리 헤리 양말 신어. 어른데서도 그렇게 하아 응. 맛있... 음. 어린이들한테 창피하게 살려라. 아냐. 어. 벌써. 콕이 아주 시원하고든 <웃음>